정상적으로 트리밍을 잘 되는 애예요.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열에 한 일곱 명이 보통 이렇게 가 오세요. 근데 이게 정상인지 알고 다시 한번 보면 돼요. 보이십니까? 트리밍을 그러는데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밍을 그러는데 이게 소리가 좀 나잖아요. 이 상태로 다 타져야 돼 모르시기라고 해습니다 네. 변속을 해도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소리를 잘들어보세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바깥쪽게아이드에 네. 닿고 있어요 네. 변속은 잘 됩니까? 네. 잘 쓰는 거예요 요즘 작은 거들은 <웃음> 얘도 근데 아, 인터널이고 아, 아. 익스터널인데 바깥쪽으로 가는 거고 안으로 가는 애다 있어요 저는 자전거 아. 작업을 할때 이쪽에다가 얘는 상관이 없어 요 배럴이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로 돌려가지고 아까처럼 뒤틀어지로 풀면 장력이 세져가지고트이 정상적으로 걸립니다 바로. 이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제 선이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전거들. 지금 자전거도 몇대 있을 겁니다. 요게 배럴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돌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선을 갖다가 임의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걸어가 안죠 여기 갖다가 자기 힘으로 배를 없으니막 당겨요, 이렇게. 위에 이 캡도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면 이렇게 당겨가지고, 아무리 쪼아도. 안 되는 거예요. 배럴이 없 그때 응급처치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쟤 <웃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같저 네? 아, 인터널이죠 네. 그때 배럴이 없다면요 아, 네. 세팅이 못합니다 네. 절대 못해요 그때 하나 간단한 팁이 아까 이 비텐션 있다 그랬죠? 네. 앞 드레일도 똑같이 여기 보시면 여기. 네. 여기도 비텐션 볼트입니다 두 개의 볼트예요 네. 아시겠죠? 이 위치가 자, 사이클도 정해 위에 게 뭐? 로우입니다 적혀있잖아요 이또도직인데안 네. 음. 적혀있어요 위에 게 그냥, 정, 그냥 똑같이 외우면 돼 위에 게 로우, 로우. 안, 안에 게 로우는 바깥쪽에게하입니다 그대로 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준이에요? 그 표준입니다 안에가 이너 바깥쪽이 아우터라고 생각하시고 안쪽 게 이너 네. 그때 자 하시면 이걸 핀치시키는 방법 이제 드릴게요. 배럴이 없을 때 텐션을 다시 잡고 싶으면 돌려보세요 드라이버로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저장 음. 보면 더, 더 튀어나와요. 변속이 될 정도로 튀어나옵니다. 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정적으올려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배럴이 없다는 존재 조건이 돌리기 힘들 때 거기서 다시 풀어야 그요 당기면 더 튀어나오겠죠. 늘어났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오면 위치가 이동하면 테이블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만큼. 네, 좀 당겨가지고, 다시 잠궈요. 이게 놔두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겠죠. 다시 비텐션은 풀어가지고, 네. 네. 제 위치로. 음... 그럼 이 텐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땡해져요. <웃음> <웃음> 어떻습니까? 드림이 걸려요, 이제 사실. 네. 응급처치 하시는 걸 집에서 하시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못합니다, 절대로. 네. 잘보지도 않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 하는 요령이에요. <웃음> 그리고 우리가 변속을 하시다 보면 큰걸로 바꿀 때 밖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 아우터 어, 바깥쪽 비에서볼 네. 때가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다빠지네요 <웃음> <웃음> 이게 다 풀렸으면 바깥 쪽으로 빠져요. 네. 밖으로 빠져요. 밖으로 빠져요. 이렇게 음. 어, <웃음> 빠져요. 조심하지 않으면. 는 네. 왜냐면 비테션이 이렇게 풀려있으니까 이게 하용 보면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음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체인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을 하니 이게 자기 나니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많이 풀려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음. 네. 딴거 생각 안 하고 살짝만 조아가지고 한 바퀴 시계 맞죠? 네, <웃음> 시계 니죠 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빠지죠? 더한번 이렇게 되면 아무리저도 안 빠지잖아요 응.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비텐션이 아시겠죠? 네. 빠지 면이 거 때문인 확률이 높습니다 장력도장력이지만다던거봐자 응.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